안녕하세요 도치라이프의 도치입니다 오늘은 어제 텐트가 지금 곰팡이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곰팡이 제거를 한번 해볼 텐데 옛날에도 제가 곰팡이 제거 영상을 한번 찍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어 곰팡이가 난 곳이 너무 소량이었어요 몇 군데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텐트를 펼쳐놨는데 지금 하얀 부분이 전체가 다 곰팡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다시 캠핑을 갈때 이렇게 오래 걸릴지는 몰랐는데 한 2주 정도 방치를 해놨더니 이 정도 곰팡이가 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텐트가 비를 맞으면 바로 그 당일날 텐트를 제대로 말리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걸 안당하기요 여기 이렇게 곰팡이 제거제를 제가 사왔고요 그리고 여기 붓도 들어있네요 곰팡이 제거제마다 사용하는 방법이 다르겠지만 우선 제가 사온 제품은 어 한번 도색을 하고 나서 한 5분 정도 후에 마른 천으로 닦으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좀 곰팡이가 장난이 아니니까 한 5에서 한 10분 정도 놔둔 다음에 닦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카메라가 좀 멀리 있어가지고 이 텐트에 지금 곰팡이가 어느 정도 있는지 잘안 보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한번 전체적으로 보여드린 후에 곰팡이 제거제 도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곰팡이가 전체적으로 다 펴 있죠? 제가 여기를 어, 반 정도만 바를 거예요 바른 곳과 안 바른 곳 비교를 할수 있게 그러면 이제부터 도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반 정도 도포가 끝났어요 이게 냄새가 상당히 지독하네요 만약에 이 작업을 하신다면 반드시 야외에서 하시고 그 다음에 마스크는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은 저는 10분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0분이 흘렀습니다 10분이 흘러가지고 제가 닦으려고 보니까 해가 좀 있어 가지고 이미 다 말라버렸네요 도포 한 곳과 도포 안한 곳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뭐 제가 굳이 설명을 안해도 딱 보이실 거예요 왼쪽이 도포 안한 곳 기존에 그대로 곰팡이가 있는 곳이고 이 오른쪽이 약품을 도포한 곳입니다 어, 차이가 되게 많이 나죠 저도 이렇게 효과가 좋을 줄은 몰랐어요 효과가 너무 좋은데요 이거 아직 완벽하게 지워지진 않아 가지고 2차 도포를 한번 살살 해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마저 도포를 하고요 대신에 이거를 하고 나서 제가 보니까 단점이 있어요 약품이 얼마나 강한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보시면 그 하얀색하고 이걸 군청색이라고 해야 되나 경계선이 보이시죠 여기 약품이 좀튄 자국이 있거든요 보시는 것과 같이 어, 물 빠짐 현상이 생깁니다 색깔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물 빠짐 현상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하얀색 조국만 이 약품을 도포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색상이 있는 곳에 약품을 도포하셔야 된다고 하시면 은 이런 물빠짐 현상이 있으니까 어 그거는 좀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텐트를 중고로 파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은 어, 색깔 있는 텐트에는 이거를 사용하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좀 싫다 하시는 분은 어 텐트 세탁소에 맡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같이 이렇게 하얀색으로 된 텐트다 그러면 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2차로 도포를 하고 2차 결과까지 보여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자 이제 2차적으로 도포를 모두 마쳤습니다 어, 만약에 이걸 하신다면 장갑 꼭 끼고 하세요 제가 이거 처음 사용해서 저는 장갑을 안 꼈는데 약품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어, 색깔이 있는 천에 약한 3분 정도만 물방울이 튀어 있었는데 그래도 그게 색이 빠지네요 대신에 곰팡이 제거는 확실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더 10분 후에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뵐게요 지금 두 번째 도포를 하고 한 6분 정도가 지났어요 제가 마르는 시간을 보니까 는한 5분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설명세대로 그냥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우측이 두번 도포를 한 거고요 좌측은 한번 도포를 한 거예요 좌측은 아직 완벽하게 지워지진 않았습니다 역시 두번 정도는 도포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두번 도포한 곳은 어, 지금 굉장히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여기 가까이 보시면 은 어, 이렇게 색이 바란 데가 있죠 여기가 도포를 하면서 몇 방울이 이렇게 약품이 튄 곳인데 색이 이렇게 발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텐트를 도포를 하신다 그러면은 전체 도포를 하실 거 아니면은 추천을 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하얀색이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럼 여기까지 곰팡이 제거제 도포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다음 영상으로 제가 예전에 쓰던 피닉스돔 쉘터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곰팡이가 장난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바로 약품을 살포하지 않고 어, 한번 세탁을 한번 할 겁니다. 세탁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 변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궁금하신 분은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궁금해요. 어떻게 됐는지. 그럼 여기까지 곰팡이 제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치였습니다.